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왜 야채님. 제발 야사장님 고통받게 해주으냐요해체해예아 해줬... 음 뭐하지 뭐하지 원들 뭐하지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하십시오아 본인이 후평으로 뽑고 싶다고요? 싫어요 그런 마음이었다니 싫어요 저.. 저 시비르 뽑아주실? 오케이 아나 시비르 처음 보여주는데 아 대포도 못 먹었다고.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잠잠라 세트 올라가요. 아 올라가야 되나 이런. 와. 오오오오오오오 어오 이리 <웃음> 와 이리 와 이리 와이와아 감사합니다. 안쓰는게 아니라 못쓰는거라고 생각은 안해보셨어요? 아니 여러분 안쓰는게 아니라 못쓰는거라는 생각은 해보셔야죠 와 이걸 우리하나가 뭐지? 게임 너무 편하게 해서 좀뭐 뭐지? 뭐 부담스러운데? <웃음> 아, 너무 편하게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뭐지? 나 완전 개판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를 갈고 나왔다고 아예 한동안 시차 많았니 투수들 실력 오른 거야. 옛날에는 한 번을 그렇게 이기힘 들었는데, 어, 나이 e 잘못 썼다. 아, <웃음> 이일왜 썼지? 야, 이거까지 겪는다고? 와..뭐냐 이거? <웃음> 나 너무 스무스해서 부담스러워 와..이겼다 무슨일이야 이게 아니..아니.. <웃음> 아니, 아니 이게 무슨일이지? 뭐..뭐지? 다음판에 이제 완전 지옥이라는 소리인가? 감사합니다. 아 시스를 먹어야 되는데 아, 딜교게 눈이 멀어서 왜 수학이 자꾸 탐이 나는구나 세나야. 풀 썼다. 아깝다. 굿. 야. 이거 쓰면은 CS 잘못 먹겠더라고 근데 와몇 개를 흘리냐. <웃음> 몇 개를 흘리냐 이누아 시스를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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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잠깐 잠깐잠깐잠깐잠깐 왜? 왜아 잠깐만 나, 아버, 아버지가 문을 갑자기 열어가지고 어힐 괜히 썼다 이건 잔나, 잔나 미안 하필 그 타이밍에 우리 아빠가 문을 열어가지고 안 돼! 나힐 있는 줄 알았어! 나힐 있는 줄 알았어 나 대신 세다 혼내줄 사람 나 왠지 자신이 없네 까불지 마! 나이스! 와아 못잡아요 저거 공 써줄 걸 그랬나? <웃음> 어? 안돼! <웃음> 어, 어떻게 잡을 수 있나? 나이스 휩쓸었다 와 아리 못 잡았다 빠지죠 우리 용이나 먹읍시다 아 소렌 아 소렌이 웬 말이야 <웃음> 소렌이 웬 말이야 아 적팀은 오인큐가 아니었나 보다 <웃음> 빨리 끝난 이유 적팀은? 오잉큐가 아니었습니다. 빨리 끝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네요.